아, 잠깐만. 희수하기 전에. 희수하기 전에. 나 <웃음> 상점 가서 일단 포스튬을 사야 됩니다. 이제 진짜 갑니다. 고고. 그렇지 않아. 또보골디테기라니갓태는못먹지 뭐 한참 됐을걸? 음, 자, 두 번째 여두 이것도... 봐봐, 3단계가 안 나와? 3단계 박스가 택배가 잘못 오는 것 같아 아니, 그 지금 택배가 안 와요, 시킨 게 그리고 분명 운송장 번호를 썼는데 배송이 되고, 되지 않고 있어 이거 일부러 운송장만 뽑아놓고 지금 배송을 안 보낸 게 분명해 내가 기다리는 택배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치, 지금 카아도 택배를 보내주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왜생단계 박스 안 나오는 거야. 30분. 오 이게 예, 30분이죠? 아. 불안하다. 오. 아, 최근에 그 맥고 에 아무 것도 먹지 못한 니케가 떠오른다. 빨... 아하... 요즘 상당기가 정말 안 나오는군요? 오호 오호 아. 어? 같은 아, 녀서 오!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나온 건가? 드디어? 드디어? 아, 마지막이네요 일단 없는 거야. 오, 오 여기 있다. 나왔다. 나오면 전무 사주나요? <웃음> 전무가 없어도 일단 된다 그래가지고. 먹기는 했네요. 일단 명함을 났습니다. 어, 2700은 파이를 뽑을까? 마지막인데? 하이 한번? 파가 필요하니까 영웅으로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 또 마지막에 있어요 오없는 거. 맞냐? 왔다! 어? 에리나? 어. 카이! 어 카이지? 나 에리나도 없거든 그래서 나 에리나 나오는지 나왔다 장비를 안 뽑고 카이를 시도한게 신의 한수였네요. 내가 지금 히크가 아주 없기 때문에.. 카이까지 얻으면서 오늘은 성공적으로.. 얼마만에 성공적인 뽑기냐.. 얼마만이냐 진짜.. 깜짝 선물 신임 디렉터 취임 기념 레디언트를 뽑고 티켓으로 나이트별을 사라고요? 아니 아직 안 뽑았어요. 근데 레디언트를 뽑아도 나 리틀스타도 없고 그아르게스도 없는데 레디언트가 우선인 게 맞아? 우선순위가 높은걸 티켓으로 하는걸로 음. 그럼 바로 사요 티켓을 그럼 일단 이걸 레디언트.. 아니 페일루트네? 아르게스 말고 레디언트 말고 이노센트 말고.. 아 이노센트 말고 그거지 리틀스타 말고 예, 일단 레디언트로 뽑습니까? 도둥목 k g 에어장놈 200m 일단 1 0 하자 그럼? 뭐 어차피 뜨뜨뜨 빛이 안 나는데, 이거 빛이 안 나면 이상하냐? 어, 아니네. 맞습니다, 레디언트. 짝짝짝짝짝. 지금 당장 질러부려? 알았어. 아 크케님 말을 또잘 들어야지. 나는 또 안만. 아? 아 아. 이 현병님 딴 데서 비티카바네 나이트베어 1 0변해보자고요아이4500 다이아에서 그.. 그조만한걸 짜내겠다고? 갑니다 그럼 갑니다 근데 10볶 에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웃음> 아 나도 물음표인데? <웃음> 정말? 정말인가? 정말? 역시 북일반님 말을 들으면 가다가도 똥이 생기는 게 맞나? <웃음> 아니 근데 한 개씩 한 개씩 그 10붙씩 10붙씩 10붙씩 한게 3상자 삼상자삼상자 나온 게좀좀 좀 대박이다 5천 원이 알찼다 진짜 알차게 썼다 정말 너무너무 알찼네요 오늘